안녕하세요 지금 시각 5월 17일 9시 14분 저녁입니다 나트랑으로 가는 여행 일정 지금 소화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어떻게, 어떻게 하지? 스케줄이 갑자기 비는 바람에 2, 3주 정도 붕 떠버려서 원래 여행병이 조금 있기는 한데 제주도는 2월에 달 다녀왔고 어렸을 때긴 한데 내일로도 한번 다녀왔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이 또그 신나는 예술여행이라고 지방 공연 다니는 일정이 있는데 뭐 전라도, 경상도 다 가니까 혹시 요새 비행기 값이 얼마나 하지? 하고 제가 땡처리닷컴 그 땡처리 항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봤는데 25만원 짜리 나트랑이랑 어딘지도 몰랐어요 나트랑이는 뭐붓고뭐 뭔지도 뭘 모르,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나트랑이라고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수수료 포함해서 27만원? 안 가기가 너무 그, 그 이것저것 찾아보고 숙소 해보니까 숙소가 너무, 너무 말도 안돼 너무 싸 너무 싸우리 약간 해운대 느낌도 나고 너무 무대본가 정말 혼자 가면서 이게 맞나? 해외여행 혼자 가는 게 맞나? 어. 맞지? 다서뭐 친구 사귀면 되니까 어떻게든 되겠죠? 그죠 갔다 오는데 의의를 주는 걸로 그런 걸로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그냥 긴팔 셔츠 택도 안 뜯은 거 시원하겠다고 입플러프아굳겨질것 같은데. 입고 가야 되나? 음, 오케이, 고민. 인스턴트 펑크 이거 예 네. 좋아하는 팀입니다. 이거 이거 잘 되게 잘 쓰고 있는 구글 크롬캐스트 이거 가져가면 쓸일 있다고 좋다고 그러더라고. 어 타이.. 타, 타의.. 자이 아니고 타이의 은혜.. 의해서 누나가.. 친누나가 갖다 줬는데 이게 토너가.. 무, 이게 돼 있는 거라는 거야? 아니면.. 아.. 오.. 음.. 이렇게 토너가.. 물티슈처럼 돼 있는 이런.. 이게 있네. 이걸로 하나씩 이렇게 하면 되나보다. 오, 좋네. 진정히 이걸 쓸 거야. 근데 이거는 못쓸것 같습니다. 3년이 지났네. 유통기한이. 이거는 버려. 그럼 나 선크림. 혹시, 몰래, 혹시 몰라? 챙겨. 3년 뒤집어질라나? 일단 챙겨볼게요. 지금 시간으로 5월 20일, 아직 19일 원래는 한국에서 나갈 때 접종 증명, 백신 맞은 거 증명서랑 영문으로 떼는 거 그리고 PCR 검사가 아니라 베트남에 들어가는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여권이랑 왕복 티켓만 있으면 되는 거 엄청 편해졌죠? 좋다 베트남에서 들어올 때 신속학원도 가능하다고 해서, 그냥 24시간 전에, 그러니까 저는 24일날 받을 예정입니다. 예. 네. 할로우. 결국엔 밤을 새고, 어, 이제 출발합니다. 마이크 잘 들어가나요? 머리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한번까먹 면도 했는데? 이러고 갑니다 이러고 어, 공항에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,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각이 8시 안됐어요 7시 45분? 유심 찾으러 유심. 유심 받았습니다. 말톡 너무 너무 처량하다. 두 개처럼 막 너무 배고파서 밥을 좀 먹고 그리고 면세점을 들어가겠습니다 아우, 머리 너무 배고파 그러니까 너무 너무 부지런해도 다부질 부지런 없는 것 같아 이 뭐하지 근데 이게 되게 관종 같긴 하다 이런 거 셀카봉 들고 다니고 이런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점점 유튜버가 되는 거겠죠? 요즘 살 뺀다고 하루 한끼 먹고 아 그럼 뭐요 오늘부터 쌀국수랑 탄수화물 엄청 먹어다 숙소에 헬스장이 있다는데 한 번은 가보지 않을까? 한 번은? 아유 살찌 사실... 식당에서 안 먹는 이유는 그냥 놀아야 되고, 그냥 공항에서 밥 먹는 게좀 뭔가 사치같아 맘에 안 들. 떡볶이가 막 만원이고 이해하네 작극, 영양제, 타민 이거 뭐라 그래야 돼? 커팅, 컷팅, 커팅제 살 빼는 거. 효과는 나도 모르겠어. 기분. 와 달러 환율이 너무 올라서 이게 면세가 메리트가 하나도 없네 지금 제가 300불 정도 환전을 했었는데 한 38만 몇천원 나왔거든요 거의 한 1270원? 너무 너무 올랐어 이거 그냥 바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<웃음> 갑니다, 갑니다. 나 지금 감이고 왔어. 지옥이다, 이제. 내가 입고 있었어. 저가항공에 이 좌석.